오늘 영상을 통해 죽은 집도 살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를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웃음>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TV의 스티브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죽은 집 막, 막말로 썩은 집이라까요 여러분? 썩된 <웃음> 말로 그런 집도 다시 살리는 부활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레 e 입니다레노 n o v a t 그래서 레노베이션에막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히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appraisal institute of Canada, 캐나다 공식 감정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놨어요. 감정이란 것은 제가 또 TMA이지만 잠깐 짚어 가겠습니다. Appraiser라고, inspection하고 좀 헷갈리신 분들 계신데 보통 이제 바이어랑 셀러가 이제 합의를 해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몰개지 주택 융자가 있다면 은행이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이 집이 바이렁셀러가 합의한 금액이 타당하냐 해서 감정을 보내요. 그거를 어프레이 l 이라고 그러는데 감정?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또 공평하게 위해서 아, 제3업체 은행들이 또 의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을 관리하는 곳이어 p 에 r a 스 i 튜 a l Institute of Canada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감정은 나오죠 그거랑 인스펙션은 틀립니다 뭐 가전제품 다 돌려보고 뭐 어디 물 새는지 확인해보고 지붕까지 올라가신 분 이런 게 인스펙션 이게 보통 한 서, 서너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두개 다른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사들이 내놓은 다섯 가지만을 바꾸면 집이 죽어있던 집도 살아났어 그만큼 가치가 높여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엌입니다 여러분 네, 주방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보낼수 있는 부분이 부엌이지 않습니까 남성분도 많이 이제 요리를 하시지만 거기서 많이들 저희 집도 부엌 근처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항상 얘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역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 여기가 좀 어둡침침하고 또 부엌 옛날 부엌 파으면서는 항상 세포레이션이 있잖아요 딱 부엌 이렇게 거기 가서 그냥 혼자 설거지 하게끔 만드는 옛날식. 벽을 뭐 이렇게 remove 한다던가 아니면 어두운 이런 저 부엌을 화사하게 하얗게 캐비닛에 바꾼다는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죠 여러분? <웃음> 와이프가 해피해야 인생이 즐거워진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부엌이었는데 여기서 캐나다 공식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네요 넘버원 주방을 바꿔야 된다는 거두 번째는 updated bathroom 네, 많은 분들이 보통 어, 침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도 보통 음침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좀 밝게 카운터탑 주방처럼 그 상탑을 조금 이제 돌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밝게 바꾸거나 또는 보통 이제 배스 터, 그렇죠? 욕조가 있으면 세련되게 유리를 위에 위에만 이렇게 그 커튼을 유리로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뭔가 바뀌었다. 그리고 타일도 밑에 타일 바꾸기 힘드시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노룸이라는데 어, 그것도 바꿔도 굉장히 또 깔끔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화장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저도 또 개인적으로 항상 늘 이게 비용이 제일 덜 드는 겁니다. Fresh paint, 페인트. 페인트를 싹 화사하게 하얀 계통으로. 예. 어르신들은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전체를 하얗게, 그 무슨 병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근데 트렌드가 그래 요 항상 트렌드 맞게 좀 이거 지금 한마디로 죽은 집을 되살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팔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10년 뒤에 팔아야지 하고 지금 레노 하면 트렌드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2021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하얀색 계통의 밝은 톤이 페인트가 인기거든요 이 그래서 그렇게 이거 사실 페인통 하자 뭐한뭐 뭐 4, 50번 하나요? 본인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하얗게 바꿔도 굉장히 집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는 Refresh the core 한마디로 뭔가 데코레이션 바꾸라는 건데 거기서 하나의 세부적인 거를 제가 오히려 저는 제일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플로어링이었어요. 플로어링 바닥 바닥만 바꿔도 여러분 굉장히 집이 화사해 보이고 달라 보입니다. 네뭐 죽은 죽은 자를 으 일으키는 것처럼 바닥 보통 카페트 아, 그렇죠. 또는 예전 어, 라미네 플로링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았거든요 요즘은 와이로 플랭크라고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진짜 나무인지 와우. 이게 라미네이트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잘 나와요 되게 또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링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다음 에러 세부적인 게뭐 라이팅도 넣었더라고요 Appraisal Institute of Canada에서 라이팅은 이제 이런 라이트 어, 픽스처 근데 이제 은근히 이런 저 전등 바꾸는 게 조금 비싸긴 비싸요 예, 전등이 은근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어떤, 어,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될수 있긴 있어요. 집에 있어서. 그거 하나 바꾸더라도. 근데, 그게 좀 비싸다면, 전또 권장하는 걸, 전구 있죠, 전구. 전구로 또 화사하게. 노란색 개통에서 좀 밝은 하얀색 개통으로 바꾸드시기 좋을 거예요. 자, 이영만 바꾸시는 거, LED로 바꾸시면, 저희가 또 리얼터들이 팔때또 적어 놓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LED 전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데코레이션만 바꾸는 정말 뭐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기, 기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이렇게 밝게 바꾸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자기 집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또 TMI 리얼티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모든 집, 죽어있는 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다 바꿔야 되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기 집이 안 바꿔도 워낙 좀 막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막좀 썩은 집이다 오래된 그 Teardown이라고 그러대요. 거의 부서야될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진짜 좋은 가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살리기 위해 이거 렌로 하는 거냐 집 주위를 보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예? 저희가 또 자부하고 많이 저희 투자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잘 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Rezon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 굳이 Teardown 거의 부술집인데 거기다 왜 막말로 돈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리얼터분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돈을 드릴 것이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집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콘도 이런 얘기 재건축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은 네 번째까지 공식적으로 Appraisal Institute of Canada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제 개인적인 조언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이걸 잘 레노를 못하이 정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Auditions 뭔가를 추가 한마디로 뭔가 좀 확장이란 거로 볼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가치를 확 높이는 게 Basement Unfinished Basement 만약에 지금 구매를 하시려고 보고 계신 분들이 Unfinished Basement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저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집의 가치를 가장 많이 아까 그네개 중에서 가장 많이 높이는 게 이런 다섯 번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nfinished b a s e m e n t 라 뭐냐면 지하가 보통 드라이월이 없고 stud라고 그러지 않스 stud 그죠 이런 뭐, frame 이런 게들만 있는 곳을 unfinished basement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마감으로 하시거나 두 번째 아예 하는 김에 s w e e 한마디로 세입자 이게 근데 separate entry 어떤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지하에 그런 경우는 아예 레노비이 하는 경우 세입자가 살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어버리자, 부엌을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한다면 가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페인트, 뭐 부엌 이런 거는 뭐 쉽게 할수 있지만 다섯 번째는 조금 어,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과 어, 그럴 가치가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는 정말 이 다섯 번째 없던 공간, 이 쓰지 않는 공간 또 특히나 이런 더 키친을 베이스먼트에 집어넣으면서 가치가 확 올라가는, 보통 플립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투자자들 귀 쫑긋하시고,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라 들어가서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사서 플립 한마디로 바로 던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뒤집는가? 몇 개월 만에 뒤집고 파는 경우가 아직 합법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합법적으로 가치를 높일수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가 베이스먼트를 좀 고치는 거를 다음 영상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Alright!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섯 가지 죽은 집도 살릴 수 있는 포인트 혹시 기억하시나첫 번째 맞습니다 주방 두 번째 화장실 세 번째 페인트 네 번째 바닥및 전등 또는 전구 다섯 번째 돈이 가장 많이 들수 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된 베이스먼트를 세입자까지 끼거나 피니시를 만드는 거. 여러분, 죽은 집도 살리세요. Okay.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all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가 좀 비굴하게 <웃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ye b 바이